오케이 okay. okay.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무, 너무 더워, 더워. 어. 아. 이번 주쭉 쉬었죠 아, 집에만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그랬어요 나와봤어요 핸들러로 가까운 시간대에 몇개 지금 배차가 있어요 오늘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처럼 미련하게 나와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소카 존이 저희 집 앞에 총 5개가 있습니다 세개의 소카 존에서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 지점에 와있고 세개 중에 하나는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들 쪽팔리죠 한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잡히겠죠? 제가 잡았습니다. 하, 지난번 영상의 그 비참함을 오늘 말끔히 씻어버리는 날이에요. 만천원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신기해요, 오늘? 휴가철이라 그런가? 잘 잡히네. 어떤 분이 타셨는지, 어우, 좁아. 엄청 덥네 더운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아 고작 그 소카 핸들러 하나 잡고 1시간 반째 1시간 반째 이러고 있어요 섯대를 실패하고 1시간 반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지? 뭐 하지? 그거 아십니까? 비가 와요 비가 와 내가 촬영만 하려고 하면 비가 와요 이제 고작 딱한대 잡았는데 비가 와요 아 이것도 할짓이 못돼 이거 핸들러는 나랑 안 맞는 거. 아아 못하겠어. 피가 <목소리> 마시고 싶을 때 공짜로 먹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네스프레소. 안녕하세요. 그래서 꼭 힘들고 와 핸들로 하나 잡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또놓쳐어 씨... 솔직히 나 이제 소카 핸들 안할 거야. 11,000원 벌었어. 11,000원. 열도 받고 이제 못 해먹겠어 진짜 결정할 시간이에요 난 이제 다시는 핸들러 안 할겁니다 한국사람은 역시 손재주가 좋아요 빨라 빛보다 빨라 모르지 소카 핸들러 하나만 보고 지금 눌렀는데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지금 이게 지금 11,000원 벌었어 11,000원 근데 이 시간에 뭐지 아까 쿠팡플렉스 백업 원 문자 왔는데 객단가 1600원 1800원이었어 그거 할걸 그랬어 그냥 아휴. 도대체 나는 뭘 하는 건가? 11,000원 벌자고 어, 지금 몇 시간째 지금